对对 네 관련된다 안녕 동튜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셀프세차장을 가보면 많은 분들이 세차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가끔 셀프세차장을 방문해서 이용해 보는데요 대기하면서 다른 분들 세차하시는 모습을 보고 세차는 정말 열심히 잘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조금 부족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세차를 조금 더 꼼꼼하게 잘할수 있는 몇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세차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고압수를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서 세 차의 질이 달라진다고 할수 있는데 지금부터 한 가지씩 도움이 될수 있는 몇 가지를 알려주도록 할게 첫 번째, 차의 전면부 고압세척, 차량 엔진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차의 가장 앞쪽에 라디에이터가 있지만 주행 중 앞차의 매연, 흙먼지, 낙엽, 벌레 등이 촘촘한 알루미늄 소재의 라디에이터 코어에 끼어 부식이 되고, 그로 인해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를 해줄 필요가 있지만 방법을 잘 몰라 그냥 방치하고 있었는데 먼저 중성세제를 스프레이 소분통에 넣고 물과 희석시키고 그릴 안쪽과 범퍼 하단에 라디에이터의 코어가 줄수 있을 정도로 골고루 뿌려준 뒤 고압수를 이용해서 충분히 헹궈내면 되고 주의할 점은 고압수의 압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너무 근접해서 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야 두 번째, 스텝프 하단, 뒷범프 하단 세척 주행 중 앞, 뒤 타이어에서 튀는 노면에 각종 오염물이 튀어 다른 패널보다 쉽게 오염이 되고 지저분해 는 곳이 스텝프의 하단과 뒷범프의 하단이기 때문에 샴푸하기 전 고압수를 뿌리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때는 고압수를 위에서 아래로 또는 측면에서 뿌리는 것보다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향하도록 뿌려줘야 고압수가 직접 오염물에다 쉽게 떨어뜨릴 수 있는데 고압수의 총에 방아쇠를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잡 남는 형태 로총을 거꾸로 잡아 뿌리 게되면 오염 물이 쉽게제 거가 되고 샴푸 후 미트 를 사용 할때도오 염도 덜되고 스크래치 가 생기 는 것도, 방 지가 되는거 죠. 세 번째 휠하우스 커브 안쪽 세척 휠하우스 안쪽 역시 주행 중노면에 각종 오염물이 가장 많이 오염되는 곳으로 간혹 흙기를 주행했을 경우 구석구석 꼼꼼하게 세척이 되질 않으면 세차를 끝내더라도 오염물과 흙탕물이 흘려나려 지저분하게 되지 그래서 휠하우스 커브가 있는 안쪽도 고압수를 잘 뿌려주는 것이 중요한데 역시 고압수를 쏠 때는 총을 잡는 요령이 필요하고 방아쇠를 엄지로 잡는 방법으로 총을 거꾸로 잡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구석구석 뿌려줘야 하는 거야 네 번째, 주유구 커버 안쪽 세척 차를 타는 동안 한 번도 관리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세척을 하지 않게 되는 공간인데 주유 중 흘러내린 유류와 먼지나 이물질이 섞여서 고착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검게 변하고 오래되면 주유구가 손상까지 되지 그래서 빼놓지 말고 세척을 해줘야 하는데 주유구 캡을 열고 중성 세제를 뿌려주고 브러시를 이용해서 살살 문질러주고 물을 뿌려주고 에어건으로 물기를 날려 제거해주면 항상 깨끗하게 관리가 되겠지 다섯 번째, 도 안쪽 틈새와 하단. 놓치기 쉬운 부분이고 고압수로 세척을 끝내고 드라잉 작업을 할때 문틀과 틈새 그리고 도 안쪽 하단을 타월로 닦아내기 때문에 타월은 흙이나 모래에 오염되고 그타월에차 도장면에 손상을 입힐 수 있게 되는데 도 안쪽 하단은 눈에 잘 띄질 않아 얼마나 오염이 되었는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지. 이럴 땐 문을 열고 고압수 총을 세워서 위에서 아래로 쏴주게 되면 차 안쪽으로 물이 튀는 것을 막아주게 되고 또 하단쪽 또 물을 뿌려주면 오염물을 쉽게 떨어뜨릴 수 있는 거야 여섯 번째, 실내 천장 청소 자동차 실내 천장은 생각보다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 것중 하나인데 대부분 재질이 구직포나 스웨이드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은 쉽게 되지만 청소하기가 불편하고 청소를 해주지 않게 되면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기 때문에 가끔씩 청소를 해줄 필요가 있지 먼저 이런 먼지 제거 롤러를 이용해서 돌려가면서 먼지를 흡착해내고 타월에 물을 적셔 꼭 짜낸 후에 살살 닦아주면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물론 이 외에도 요령을 잘 몰라서 관리가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 참고하시고 세차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곳의 관리 방법이 궁금하시면 글을 남겨주시고 또 준비해서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비요.